시즌 그리팅을 찍으러 왔습니다. 네. 시즌 그리팅과 함께 저의 머스킹 공연을 함께 음. 해주실 여러분들 귀신으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런 분위기에 이런 색깔의 옷에 입어서 좀 약간 되게 밝고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밝지 않은 그런 느낌을 많이 준것 같아요. 신기한 것 같습니다. 뭔가 약간 나를 귀엽게 때가 다낚기나 이렇게 하면? 나, 나 카레, 나 응. 응. 파티 후에 이제 나른한 한번 불태우고 나서 어질러진 잔해물들 사이에서 숙취에 헤매고 있는 그런 컨셉이라고 들었거든요. 다른하면서 좀 섹시한 느낌을 담아보려고 해봤는데 결과물 이 너무 잘 나와서 굉장히 너무 만족스럽고 개인적으로 사심을 많이 채웠던 촬영인 것 같아요. 사실 맨발 공개하는 게 이게 상의 탈려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거예요. 끝자리 함께 노출이 이상한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약간 부끄러웠어요. 아, 래짜 아래서 보니까 진짜 웃기다. 거의. 자기치. 여기서는 둘이 떠들고. 다이씨 너무 웃겨가지고. 침대고 침대가 지병찬이죠. 아주 잘 나왔습니다. 누워서나 앉아서나 아니면 뭐 기대서 이런 느낌 많이 갔는데, 그런 느낌들을 충분히 뭔가 낼수 있는 요소들이 좀 많아가지고, 굉장히 쉽게 찍을 수 있던 것 같아요. 빨리 돼, 빨리 돼. 음. 와. 네, 벌써 12월이 됐잖아요. 2021년도 끝나간다는 게, 지금이 좀... 이상하면서 이즈 안녕. 야, 앉아. 앉아. 신경이 변화가 있었나요? 그냥. 어떤 변화였죠? 누가 때렸나요? 병찬이 형이 때렸어 아, 제가 좀 칼로 때렸습니다, 여러분. 제 가오니 칼로 때렸습니다. 뭐 먹어요? 형과의 분신과도 같은 젤리를 먹고 있었습니다. 아, 젤리를 먹고 있었어요? 오. 되게 잘 차량 지켜 봐 주셨나요? 아, 보고 있었습니다. 어떻게 보셨나요? 잘 봤습니다. 아주 귀엽게 상큼하게 땡큐. 작장은 약간 홈파티가 끝나고 약간 좀 나른하게 힘 빠져 있을 때 정리하기 전 음. 이번에 음. 한참 이제 파티할 때딱 오고 그쵸 음, 딱 차려입고 약간. 또 이렇게 유닛이에요 맞아요 또 이렇게 또 유닛이 됐네요 네, 오늘 이 야외 촬영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수빈이와 한지와 함께 하게 됐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저희의 영한 바이브를 따라 잡아야겠죠? 네그죠네 네, 그렇습니다 네. <웃음> 십이가올것 같아. 우리 폭죽 이렇게 미국 사해이저희 우리 폭죽 하나만 스탠바 해주시면 잠깐 폭죽 하 하나면 안 돼. 폭야 돼. 폭죽 하나면 안나완나 완전 지금 <웃음> 메토리인데? 전쟁. 사랑과 전쟁이야 지금 진짜 <목소리도> 정리를 가만히죠 바라바라바라방 빵빵빵 빵빵빵 바라바라바라방라바랑바바라바라바라바랑 바라바라바랑 바라바라바랑 바 맞습니다. 아까 아침에는 좀 약간 알록달록한 네.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아주 가을 남자들이었어요 네. 아, 네. 아 멋있습니다 네. 가을 남자로 끝을 냈어요 예. 어, 지금 옷이 지 파티 가는 느낌이에요 예. 파티에 오셨나봐요 아, 아, 그렇죠. 아, 그렇죠 아니 사실 아까 승식이 이제 또 유닛 찍을 때 예. 저희 승식이가 숙해 예. 있는 유닛을 보고 있는데 예. 굉장히 신나 예. 보여서 아우. 제가 기분이 다 좋았어요 아 아우. 아우. 정말 예. 오늘 진짜 너무 고생했는데 어, 이제 저희가 2022년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. 맞아요 2022년에는 어, 어떤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짧게 짧게 저는 항상 이제 뭐 말했던 것 같지만 그냥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음. 그냥 웃는 얼굴로 보고싶어요. 은 그런 아, 그렇죠. 싶 아무래도 좋네. 오랫동안 음. 좀 보지 못했던 게 가장 커서 2022년에는 좀 웃으면서 볼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그렇죠. 죠 우리 안세는요 저는 어, 앨리스 사랑해. 아, 아, 아 앨리스, 앨리스 많이 사랑해. 그렇죠. 그렇죠. 우리 수빈이는요? 어 일단은 2021년보다 더 행복하고 다들 건강한 하루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어요. 아, 아 좋습니다. 그거면 뭐. 아 네, 그렇죠. 네. 그거면 되죠. 네. 네 여러분들 2022년도 항상 행복하시고 저희와 함께 스위트 트래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, 네. 여러분들. 그럼 지금까지 리이였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